그러면 <웃음> 백현아 제발 <웃음> 백현아 제발이란 말을 지금 처음 들어봤어 근데 괜히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<웃음> 제가 당신들을 잡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<웃음> 자 그려볼게요 그려볼게요 네. 자 동물인지 음식인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, 좀 시, 쉽게 할까요? 여기 오셨으니까 네, 기회는 딱세 번만 드릴게요 쉽게 가는 대신 알겠죠? 편해서 그림을 그려본 지 많이, 많이 없어 가지고. <웃음> 아그림고 너무 웃 그린다 아 쉽다 근데 쉽다 쉬워 공개이요 1, 2, 3 1 정답! 네, 제가 사실은 진짜 고백할게요 어, 처음에는 짱구구를 해놨어요 <웃음> 눈썹칼 짱구하는데 눈을 어떻게 해놓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굴을 보니까 막둘이같게나오거 아, 그래서 눈썹은 짱구고 형은 둘리예요 <웃음> 네. 정답 자, 하자 맛있게 즐각 볼까요? <웃음> 자, 다음 구역